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미국 영국 1위, 무서운 신인 템페스트 아 이어 없었다면 절대 받지 못할 상 받았다. 그룹 템페스트가 제8회 톱텐 어워즈, 탑텐 AWARDS 2화 TTA에서 미국 영국 1위에 올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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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페스트는 높은 득표율로 미국과 영국 1위를 차지했다. 템페스트는 텐아시아의 투표에 참여해준 전세계의 템페스트 팬덤명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영상을 보내왔다. 템페스트는 저희 템페스트가 k 팝 팬들의 투표로 최고의 아티스트를 뽑는 제8도의 팬에 와 있어 미국과 영국 1위에 선정됐다. 투표로 선정된 이상을 저희가 받게 돼 너무 기쁘다 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없었다면, 저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상위기에 더 감사하다고 밝히며, 템페스트를 위해 투표해준 팬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끝으로, 템페스트는 템페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템페스트, 한빈, 형섭, 혁, 은찬, 루, 화랑, 테레, 는 것엔 폭풍을 뜻하는 팀명의 밝은 에너지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가요계를 휩쓸 그룹이라는 의미를 담은 제린조 보이그룹이다. 지난 3월 이쯤이, 이쯤이, 익스미, 익스위로 데뷔한 이들은 조동 판매량 75,015장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신인으로서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 8월 샤이닝업, 샤이닝업으로 컴백한 이들은 타이틀곡 캔스탑 샤이닝, 캔티 스탑 샤이닝으로 벅스 실시간 차트 6위를 차지했고, 수록곡 영엔 와일드, 영엔 드 와일드. 스타트업, 스타트업, 하루만이 각각 3위부터 5위에 올랐다. 무선 기세로 성장 중인 템베스트는 오는 22일 세 번째 미니앨범 '온앤온' '몬랜드 온'으로 컴백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